안녕하세요. 11월 21일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양호 멘토입니다. 자, 새로운 한주가 또 열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볼 차트는 바로 호주 달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호주 달러 데일리 차트인데요. 어, 시작하기 전에 데일리 차트 데일리 차트를 보기 전에 저희가 위클리 차트에서 한번 시작할게요. 자,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 저희가 바로 알수 있는 게 이제 현재 이 호주 달러는 제가 뭐 매주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호주단은 현재 이 채널 안에 있다 자 보시면은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걸볼수있죠 포인트 A, 포인트 B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채널을 가지고 내려오면은 여기 떨어지고요 여기도 거의 맞아 떨어지고요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위기지만은 위기는 여기까지 내려왔지만은 이 채널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클로즈는 위에서 나온 걸볼수 있죠 그래서 채널을 따라서 현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어 위치가 어디냐. 0.72 바로 밑에 있죠. 현재 시간으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 약 25핍 정도, 어, 0.72에서 떨어지는, 어,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위클리 같은 경우는 0.72에서 저번주에, 이제, 베어리시, 베어리시 캔들이 나오면서, 어, 거부반응이 0.72에서 거부반응이 나온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게, 이제 저번주 캔, 어, 저번주 위클리 캔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방향을 따라서 이 채널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이 채널의 어, 특징인데 자, 여기서 좀 뒤로 다시 가보면 0.72에서 현재 거부반응이 어,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데일리 데일리 트렌드 라인 위에서 간단하게 좀 그려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제 0.72에서 한번더 거부반응이 나오면 은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0.86 정도까지 아니면 0.695 0.695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어, 타겟을 잡고요. 이 레벨 이 정도 레벨을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잡습니다. 자 근데 이제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널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자 근데 만약에 0.72로 올라간다. 0.72 이상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바로 매수를 하느냐, 0.72로 올라다가 바로 매수를 하느냐, 이 트렌드 라인, 검은 색깔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오고 0.72 위로 올라왔을 때, 어, 채널 레지센스까지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채널 레지센스에서 보통, 어, 이제 거부반응이 이 방향대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니까 거부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반응이 나올 때에는 다시 한번 호주달러 방향 따라서, 채널 방향 따라서 거래를 해주시면은 이번 주도 좋은 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네 시간 차트를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트렌드라인 검은색깔 트렌드라인에서 거버응이 나오면은 0 6 9 6 5이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거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호주 이번 주 호주 달러구요 자, 파운드 호주입니다. 자,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시나리오를 좀 그린 것이 있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우선 위클리 차트 가볼게요. 자 위클리 차트를 가면은 어 이제 헤드앤숄더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헤드앤숄더 모습을 패턴을 이제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자 다이 데일리 차트로도 한번을 또 가보면은 여기서 약간 더블탑 형태로. 어, 모습이 잡혀 나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이션 자체에서 보고, 이 파란색과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0.77까지 또 거래를 할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호주는 어, 생각보다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더블 탑도 나왔고요 데일리 이제 아주 좋아 보이 데일리 좋아 보이고, 데일리 더블 탑, 그 다음에 위클리 이제 헤드 앤 숄더까지 그리고 내샨 차트, 배율시 캔들까지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네, 배율시로 매도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드 한번 저희가 봐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위클리 차트에서 포인트 에 포인트 삐져 봐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을 잡아놨는데 지금 지우고 제가 이 트렌드라인을 잡아놨는데 자 이제 이거를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은 트렌드라인 위로 한번 올라와서 트렌드라인 서포트로 찾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서포트를 찾는 모습 어 그리고 이1280 이, 이, 이, 1280 m 로못 내려가겠다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이면은 어그 다음 레벨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레벨까지 뭐1310 정도까지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 이번주 달러가 좀 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시작은 자 그래서 이제 달러가 좀 약해 보이는 모습인데 네 호주 달러도 있고요 파운더도 있고요그 다음에 골드 저희가 이번주도 세개 한번 봐봤습니다